요즘 진드기가 많은 계절이다 털어주고 시작한다 풀업은 아직 한개도 못한다 조금만 하면 올라갈 것 같은데 느낌을 잘 모르겠다 고무줄을 사용하면 전보다 발전한 모습이 조금 보인다 빨리 한개 성공해서 치킨 한 마리 먹고 싶은데 보상이 너무 약한가?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새끼 이거 가만 보면 고통을 즐긴다니까 살 처짐은 운동으로 어떻게든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수십 년간 방치된 튼 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지금 다이어트를 고민하고 있다면 살이 터지기 전에 시작해라. 아까운 내 치킨 저기 있는 줄 알았으면 리코더 독침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 쉬니까 배고프다 먹고 하자 전날 대비 0.6kg 감량 정체기가 올것 같으면 그날 저녁은 밥을 안먹고 과일을 먹어준다 과일을 먹고 자면 신기하게 다음날 정체기가 풀린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 중요한건 사탕이나 설탕 같은 단음식은 안된다 유통기한 지난 개토끼 박스는 개나른다 조금 힘들게 10개 1세트 9회에서 10회로 늘린다 지방 버닝모드 샌드백에 몸에 남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장난치는 것 같아도 운동 좀 된다. 근력운동은 적당히 유지될 정도로만 해준다. 비만의 몸에서 근대의 몸이 아닌 아른 체형이 되어보는게 1차 목표다 토실토실 개덤벨 감자표는 꾸준하게 연습중이다 이거 벌써 이만큼이나 먹었다 처음 먹기 시작했을 땐 이걸 언제 다 먹지 싶었는데 조금씩 꾸준하게 먹다 보니 저렇게 없어진다. 다이어트도 같은 원리 같다. 이걸 언제 빼지 싶어도 꾸준하게 조금씩 실천하면 언젠간 저병 속의 내용물처럼 살들도 사라진다. I c e f e e r t n n d n g I'm the l o v Hope they won't shoot me down soon